잘 있었지? 여름방학이잖아. 어, 고등학생이 돼서 받는 여름방학. 그러니까 아, 내가 오늘은 아, 우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데 당신은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계셔? 음... 글쎄. 뭐 지금 금방 생각나는 건 역시 국어선생님하고 미술선생님. 그래. 어, 나는 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에, 우리 담임선생님이 해주셨던 분이 에, 생각이 나그 어, 생각이 나는 이야기를 왜 에, 그분이 잊혀지지 않는지 그 얘기를 해줄게. <웃음> 어, 역, 역사 시간에 역사 선생님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들이 붙잡혀서 무서운 고문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수업시간에 듣고 며칠 동안을 내가 정말 잠도 못잔 적이 있었어. 그러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봤어. 그분은 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좀더 그리고 여자 선생님이니까 좀더 가까이 가기가 쉬웠는지 그래서 내 이야기를 했지 내가 만약에 그런 어떤 무서운 일이 연루되었다든가 그러니까 독립투사의 딸이어서 내가 붙잡혔는데 아버지 가족을 대라 배우를 대라 하는 고문을 받게 될때 <웃음> 어, 그때 나는 이렇게 칠성판 같은 데 누워서 음. 전기고문을 하려고 그랬을 때 그, 그 상황에 이르기도 전에 나는 그냥 다 얘기해 버릴 것 같은 뭐 배신이다 배반이다 뭐 이런 생각도 없이 무조건 다 얘기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어, 두려움 아 그래 선생님하고 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그럴 것 같은 나의 어떤 어, 나약함이나 이기심에 대해서 어, 잠을 못 잤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근데 그와 같은 생각을 나도 종종 했었는데 그래요? 나는 정말 어, 그걸 배견하지 못할 거 같다 음. 금방 불거 같다 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어 근데 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어. 어, 너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조금도 망설이지, 망설이지 않으시고 해주신 말이 뭔지 알아? 예,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네가 만약에 그러한 극한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너는 너도 미처 몰랐던 그 어떤 의지가 어. 생겨난다. 어, 어. <웃음> 응. 그래서. 어떠한 고통, 어떤 두려움도 그, 그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 힘이 생겨나서 어. 너는 어떤 일도 누구의 이름도 말하지 않게 돼. 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우, 눈앞이 환해지고 한숨에그 음. 나를 괴롭히던 그런 것이 싹 가시는 것 같았어. 그런데 이제 몇달 후에 대학 원서를 쓰게 됐잖아. 원서는 이제 담임이 써주셨는데, 이렇게 써주시다가 그러시는 거야. 어, 이제 너는 대학도 나하고 동문이 되겠네? 음. 아, 그 말씀이 굉장히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 음. 근데 이제 내가 붙었잖아. 그래서 인사 드리려고 담임을 이제 데려갔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하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뭔지 알아? 예, 너 너의 그 동급생 남학생들한테 절대 반말하지 마. 네가 반말하지 않으면은 너도 반말을 안 듣게 되고. 너도 존대 받게 돼. 음. 그러시더라고. 어, 나는 그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어. 어, 선생님들이 어, 많은 분이 계셨지만 어, 오늘은 우리 다른 선생님 얘기를 어, 하고 싶었어. 음. 그래. 음. 다음에 그래. 또, 음. 그래. <웃음> 어, 또 얘기해 줄게.